위셋을 누르면 이렇게 모든게 하얀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시지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루이비통의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루이비통 땅부루 6시쪽에 레가타 시계인데요 땅부르란 뜻은 이렇게 보시면 북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두께는 15mm입니다 베젤의 사이즈는 크라운을 제외한 상태 44mm이고요 상당히 큰 사이즈죠 보시면 약간 복잡한 루이비통 땅부르 레가타 레가타는 요트 조정 경기를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와 같은 시계를 전체적으로 가죽이고요 핀 버클입니다 이쪽에도 루이비통이라고 써 있고요 안쪽에 다이얼을 보시면 12시부터 12시 바로 아래에 약간 독특하게 날짜가 있고요 3시는 이쪽에 있는 시침이 진짜 시침입니다 여기서 60초까지 되어 있죠 그리고 큰 초침은 이쪽에 있는 크로노그래프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한번 누르면 이렇게 초침이 가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9시 쪽은 이렇게 여러가지 숫자가 있는데요 약간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안쪽에는 오토매틱 아래 창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있죠 한 창당 1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살짝 보이는 상태를 보여주, 보여드리면 닫은 상태 크로노그래프 초가 12시를 넘어가면 3칸이 되어 있고요. 파란 게두칸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9시 쪽을 크게 보시면 0부터 5까지가 파란색 그리고 5부터 10까지가 빨간색이죠. 이와 같이 이 9시 없는 상태라고 했을 때 여길만 가지고도 파란게 5개 빨간게 3개이기 때문에 8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경기를 하거나 색으로 금방 알수 있는 형태로 되어있는데요. 0초로 돌리면 스탑, 스탑을 누르고 위셋을 누르면 이렇게 모든게 하얀색이 됩니다. 그리고 돌리면 첫번째가 0분부터 5분이 파란색이죠. 쪽부터 왼쪽부터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파란색이 채워지는 형태의 윈도우를 가지고 있는 루이비통 땅브루 레가타 시계입니다. 약간 파란색이 올라왔죠. 이렇게 해서 30분 되면 첫번째 창이 절반 정도 올라오는 이와 같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루이비통 레가타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오토매틱이고요. 방수도 100m나 되고 레퍼런스 넘버는 q 1 0 2 2 맨 뒤에는 영어 2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스테인레스 스틸이고요 뒤에는 이렇게 로터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형태이고 스테인레스 스틸 돌려서 시계에 밥을 줄수 있는 시계입니다. 이쪽에 방수 100m 보이시죠? 이와 같은 땅부루 루이비통 시계입니다. 아주 예쁘고 스포티한 시계이고요 아, 이렇게 초침이 다 돌았을 때 1분이 된 상태. 이렇게 살짝 올라갔죠. 이와 같은 시계를 제시 직거래소에서 소개했습니다. 짠!